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아, 제가 지금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와있는데요. 네,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은짠자 네, 해운대입니다. 제가 그럼 해운대에서 왜 해운대까지 와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어, 약 일주일간 전국에 있는 피클 회원분들 만나면서 어, 회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술도 마시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 갑자기 비오네. 잠시만요. 비가옵니다. 비가. 비가, 옵니다. 비가. 비가 오, 비가 오고 있어요. 부산을 부산을 봐야 돼요. 네, 네 갑자기 해운대 비가 오고 있네요. 네, 저희가 어 일주일 동안 이제 회원 피클 회원분들을 만나면서 어 이런저런 얘기도 다녔고 이제 술도 마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작지를 이제 해운대 부산으로 저희 잡았고요. 어, 제가 그 단주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 여행에서 필요한 경비들, 생활비를 이제 마진을 통해서 비트맥스 마진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마진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마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마진의 위험성 같은 것도 이제 중간에 간간히 소개드리면서 해 어, 소개 영상, 마진 비트맥스 사용법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별도로 올릴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튜브 구독 꼭 눌러 주시고, 한 번씩 업로드 되는, 업로드 되는 영상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만세 안두빽 이야 실레이야 네,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아, 직저 지금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에 오면은 꼭저 밀면, 밀면을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밀면, 밀면 매매법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은, 봄의 밀면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저 밀면집에 가서 만약에 밀면이 7,000원 이상이면은 네, 제가 비트코인을 롱에다 베팅을 하고 7,000원보다 미치면, 미만이면은 비트코인 숏에다 베팅을 하겠습니다. 어 7,000원인 이유는 제가 지금 7,000원 밖에 없거든요. 7 0 0 0원이상이면네 비트코인 후원 계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봄에 밀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밀, 밀면집 와 있는데요. 어,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막 이렇게 밀면을 밖에서 먹을 수도 있게 있겠, 되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면이 7 0 0 0원 이상인지 제가 밀면을 몸, 몸, 못 먹고 이제 굶고 가게 될지 한번 가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전 물냉면이 6 0 0원 육전 비빔면이 7,000원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7,000원 제가 지금 육전 비빔밀면을 먹었거든요 주문을 했는데 보시면 육전 비빔밀면 비빔면이라고 나와있죠? 네비빔면을주문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약속 드린대로 비트코인을 롱에 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보면 은 지금 보시면 아까, 오전에 넣던 백0 0달러의 주문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1000불까지 올려서 롱의 5배, 레버리지 5배, 롱에 배팅을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네, 시장가가 들어갔고, 지금 어 1100불 주문까지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배팅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만.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이제 밀면을 먹으면서 밀면 매매법을 했었는데요. 그 밀면 매매법을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그 수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한약 4% 이제 정도 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하루 동안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 밀만 매매법으로 이제 들어간 평단이 6616여인데아이 구간에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어, 거의 그때 <웃음> 바닥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바닥을 잡다시피 했는데 아직 그렇게 <웃음>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것 같은 움직임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고민을 좀 했는데 더홀딩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익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익절은 옳은 것이니까 여러분도 트레이딩 할때 항상 익절은 해서 수익분은 항상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절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 있던 주문을 취소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 시장가, 시장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시장가로 이제 제 이득을 다 던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이익분에 대해서 다 이익을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 정도의 이제 이익을 보고 이제 수익을 보고 종료를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아 어제 이제. 밀면 먹은 값은 제가 뽑은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한번더 이제 좀 재미있는 매매법이 나오게 된다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스틴이었습니다. 아, 네. 추가로 육전, 뭐지? 육전 비빔 밀면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 밀면에 육전이 올라가 있어요. 네. 면만 먹으면 좀 배가 플것 같은데 고기 때 섰을 이잘을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이제 밀면 올면 꼭좀비밀면면 네, 먹으러 한번 같이 오시죠